어, 새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사라진다. 어, 그리고 전매 제한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무순위 청약 자격 바뀐다. 이세 가지가 메인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 이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앞으로는 공공택지하고 규제지역은 3년, 과밀 억제권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단축이 될 전망입니다. 어, 이게 좀 충격적인데, 음,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이고, 어, 상반기적으로 만약 시행된다, 그러면 기존 분양단지도 소급이 될 거래요. 어, 법이 소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둔촌주공 관심 많으신데 둔촌주공이 원래는 전멸장 8년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1년으로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막 계약을 많이 하셨죠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충격적이기도 해당 법안도 소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둔촌주공 둔촌주공도 실거주 의무가 원래 2년 이었는데 이제는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무순이 청약자격을 풀었어요 이거는 이제 미분양 물량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그 유주택자들도 집을 살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원래는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가 청약을 할수 있었는데, 전국에 거주하는 유주택자도 됩니다. 이것도 어, 2월 중 시행이 될 거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청약 공고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어, 이 이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반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 소급 적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변화예요. 어,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 다음 영상 뭐가 있냐면 시세 변동. 요즘 분위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